자, 너걸해서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그4연패 네. 끝에 첫승을 거뒀는데 좀 네. 소감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이겨서 다, 다행이다. 올시면은 <웃음> <웃음> 슈니날뻔했는데 이겨 다행 이게 다행인 것도 맞고 약간 뭐 아쉽긴 한데 하니... 네, 일단 이겼으니까 이게 네. 이겨서 다행밖에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오늘. 오늘 보면 좀 이제 1세트 때 최장 경기 그리고 네. 최다 킬 기록을 이제 세웠는데 어좀 네. 어, 어땠어요? 어... 약간 정신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할 때 어떻게 좀 예를 들자면 약간... 야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질수... 그러니까 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게임할 때 약간 좀... 쉽사리 끝나지 않았잖아요. 약간 <웃음> 장로 먹고 해도 음. 계속 끌리고 하니까 뭔가 좀 게임하면서 좀 뭐지 라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오래 가다고 그럼... 샤또, 예, 제가 또이말좀 뭐라야 되지 한 단계 좀 가, 자꾸 폭사해가지고 음... 저는 약간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언제 좀 승리를 좀 확신했어요? 마지막에 할 때까지 이길 줄잘 몰랐어요. 마지막도 거의 백도어 하는 느낌으로 이긴 거라. 약간 중간,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이제 우리가 실수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약간 마음 편을 좀 불안하게 많이 있었던것 같아요. 음, 그 보면, 아까 방송 인터뷰 보니까 고스트 선수가 이제 탈이꼭 믿고 이제 칼, 네. 넥스 때리자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콜이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해수있나요 어, 그때, 그때 약간 탑그 억제기 밀, 탑 억제기 밀고 들어가면서 하다가 이제 약간 어떻게든 되 저희가 약간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음. 고스트 선수가 그때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 아 앞으로 들어갔어 그냥 네트 때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봐가지고 게 음. 뭔가 약속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고선자 약간 자발적으로 한것 같아요. 그2세 세트 때서는 이제 두 번이나 솔로 퀼 당했잖아요. 네. 그때 조금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억장에 무너졌죠. 아칼리 아칼리 대신 세번 썼는데 다 망해가지고 음. 뭔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아까 전에 캐리어 선수는 아칼리를 봉인시켜 버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좀 어때? 네? 아칼리 그 봉... 캐니언이요? 네. 그런가? 아칼리 봉인 한다고요? 네. <웃음> 아니, 그, 네, 어, 그 어, 말, 그 어떤 그, 어,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말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의 음. 급이었고 음. 정말 트롤이었기 때문에 할말할 말이, 할 말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연패를 당했는데 조금 이제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 있었다 있다고 이제 피드백이 나왔어요. 어... <웃음> 그냥 뭐라야 되지? 이기는 법을 까먹었다. 음...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많고 음...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뭐라 해지 모르겠고 그냥 상황 판단도 너무 순간순간마다 안 좋은 것 같고 팀업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음... 약간. 문제가 그냥 산더미 같은 느낌? 음. 이 그냥 가장 강했어요. 이거 하나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고. 그 고스트 선수가 입단 했는데 2라운드부터 출전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 네. 봤을 때좀 뉴클리어 선수하고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정현형은 약간 묵묵한 묵묵하게 하, 자기 할거 해주면서 그런 느낌이고 고스트 선수는 좀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플레이 플레이어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런 음. 선수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캐니언 호수가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mvp 호지도 따고 했잖아요 좀 본인 봤을 때 조금 어디에 조금 막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캐니언의 문제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고 뭐 그런거 음... 사실 이게 캐니언 혼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겉에서만 봤을 때는 음. 저희 팀에서 막 되게 문제가 많이 보이잖아요. 음. 근데 좀 아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음. 그런 거 자세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그냥, 캐니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음. 캐니언도 약간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부담감도 있고, 음. 원래 그런,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음. 근데 원래, 근데 원래 잘했던 선수여가지고, 그냥 막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골이 선수는 현재 있는 메타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메타요? 응. 메타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전령이 되게 중요하다? 응. 라는 게딱 맞는, 딱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응. 전령이 일찍 나오고, 응. 그첫 전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응. 그리고 조합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조합마다 그런 거에서에도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하든지 전령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냥 딱 응. 전령 게임? 그러니 음. 그런 느낌 느껴져요. 까그 뭐지? 더샤이 선수가 처음에 사용한 이제 탑 칼리스타를 보이는 데 한번 사용해 봤는데,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사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더샤이 선수가 확실히 잘 쓰는 것 같고, 음. 일단 제가 그 개회에서 했을 때 칼리 앨리스 타, 판테온으로 좀 강하게 가면서 음. 해보려 했는데, 저희가 음. 3렙에 3렙에 저희가 죽어가지고, 음. 것도 많이 아쉽죠. 칼리사는 뭐라지 난이도도 굉장히 있고 음. 좀 어려운 픽이고 아이즈 스타일에 상당히 잘 맞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것보다 보시는 음. 것잘 다루기도 하고 그 본인과 관련한 최종 각종 밈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그런 짤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안 하는데 음. 최근에는 잘 그런 것도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음그 좀팀뱀픽 문제가 좀 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뱀픽이요 응. 좀 게임, 근데 인게임을 했을 때 저희가 뱀픽에서 문제가 있어, 그니까그 결과를 결과딱다 그 나오잖아요. 응. 저희 다섯 명 다섯 5대5로 응. 그때 뱀픽에서 밀려서 진거라고생각안 하고 응. 오히려 뱀픽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고 응. 그 그냥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웠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이잖아요. 네. 좀네 어때요 기분이? 그냥 뭔가 편해요. 약간 <웃음> 편한 것 같은 게 하면, 음, 약간 뭐차 타고 안 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음. 하니까, <웃음> 아, 네, <웃음> 뭔가 편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겼을 때 약간 거기서 현장 인터뷰도 하고 막 거기서 팬도 만나고 이게 좀 잘해서 이겼을 때, 아.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 그런 거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 일단 아. 확실히 편한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승리로 이제 6위로 올라갔고 이제 다음 네. 상대가. 하나 생명 아프리카 T1으로 이어지는데 네. 조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물어볼까요? 일단 저, 일단 뭐라 해야 되지? 현재 있는 음. 문제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음. 약간 그런 것도 그냥 고쳐나가면서 음. 하, 일단 좀 사실 뭔가 하, 자,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음. 할수 있는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이제 팬들한테 네. 한 마디 하고 끝낼게요. 한 마디요? 뭐라 해야지? 아, 칼리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에 다음 할게요. <웃음> 아니야. 여자 이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제로 벌레는 아닌데 네. 벌레 수준이었는데. 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인터뷰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